어느 마을에 성실한 목수가 살고 있었어요 목수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 늘 열심히 나무를 다듬었어요 어느 날 목수는 나무를 구하기 위해 산으로 갔어요 나무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 목수에겐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산에 있던 한 나무가 목수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해요. 당신은 나쁜 목수임이 틀림없어요. 맞아, 맞아. 목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얘들아. 난 너희들이 아픈 걸 원하지 않아. 너희들을 열심히 다듬는 이유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란다. 그러자 다른 나무가 말했어요. 거짓말! 당신이 아니어도 우린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집이 될수 있다고요. 아무도 목수를 믿고 따라가지 않았지만 목수는 나무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수상한 사람이 나무들을 찾아왔어요 저는 여러분을 다듬지 않고도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절대 아프지 않을 거예요 나무들은 환호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마을로 갔어요 그 사람은 이틀 만에 집을 뚝딱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은 집을 자랑했어요 나무들도 신나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떡해요! 마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틀만에 지어진 그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집이 무너지면서 떨어진 나무들은 몹시 아파, 괴로워했어요. 목수는 괴로워하는 나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치료하고 다듬어 주었어요. 드디어 목수는 잘 다듬어진 나무들을 사용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마침내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완성됐어요 진과 태풍와도 목수가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린 당신을 믿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나무들이 묻자 목수가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목쇠 말에 감동한 나무들은 결국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